요즘 남자들이 더 하지 않아요? 다 또렷해야죠. 남자는 빡빡빡 빡, 빡. 저요? 네, 레벨업을 좀해죠 <웃음> 평소에는 컴퓨터를 다루면서 일하고 모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투자맨좀 <웃음>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평균?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평균 <웃음> 원래 자기만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울 보면은 되게 어 괜찮다 뭐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하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뭔가 아쉬운 그런 게 있어서 한것 같아요 다르죠 되게 전 콧대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결과물로 봤을 때 아예 달라진 모습 이미지가 달라진 게 제일 좋죠 일단 남자들은 코가 생명이기 때문에 코 하나만 해보면은 레벨 만렙으로 이제 아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